네 hey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오온이 저택할건데요 얘들아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모인줄 알아? 왜 모였는데? 탐력테스트잖아 아니 여기에 아니, 아주 귀여운 팔다리가 늘어나는 마미롱레그라는 장난감이 나온대 훔치러 어 아니 아니 훔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마미롱레그랑 같이 놀까? 아주 귀엽고 팔다리가 긴거라서 우리가 그 팔다리 막찢질은 놀자 어때? 어, 좋아! 막 짓밟고 놀자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 너는 뭐. 입으로 어떻게 해줄 거야? 입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감 빨아가지고 막 이렇게 옴뇸뇸게 내... 내가 어 그래 그러고 어너 미호는 어떻게 가지고 놀 건데? 어, 나는 내장을 꺼내서 줄넘기를 할게 <웃음> 어? 어? 장난감이 어? 어떻게 내장이 있어 이잔인나잔인나잖아 너무 어. 너는? 난 태울 건데? 해울거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에이. 원래 장난감은 그렇게 막 가지고 노는거야 그리고서 나중에 에이. 우리 성인 되면은 그냥 내다 버리는 거지 뭐 장난감인데 뭐 장난감인데 뭐 댕댕아 넌 어떻게 해줄건데? 나는 그 안에 있는 구조머이 쿵금에서 그냥 다뽀버볼라고아 역시 분리해보고 다시 조립해보게? 아니 조립을 왜 이렇게 귀찮게 <웃음> 뭐또 하나 사면 되지 나는 그 팔로 라면 끓여 먹을 거야. 칼이 <웃음> 엄청 길더라고. 어? 어쨌든, 우리, 마미롱 레그. 귀여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자. 그래. 우, 깜짝이야. 마미롱 레그야. 우리가 널 사러 왔어. 왜냐면 너랑 아주 재밌게 놀 생각이거든. 찢어야지. 불떼워야지. 너의 그 골격근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? 아, 내마비노레그는팔대가 네. 길고 아주 귀여운 향난감이랬는데 어딨지 새로 출시했다고 했는데 말이야 어? 어? 찢을만 뭐? 나는 소린데? 얘들아 우리가 생각했던거 보다 더 크고 더좀 무섭게 생겼는데 리아야 니가 네가 아까 네가어 불태운다고 했잖아 한번 네가 가지고 놀아봐 재밌게 에헤이 이거 뭐 찢는거야 장난감일 뿐이잖아 찢어버리면 그냥 되는거야 어? 어? 어? 어 얘들아 뭔가 이상한다 얘? 어? 어? 어? 이 마미룩 레그 저거 야 장난감 아닌거 같은데 저살인 이게 아니 저거 살인 어? 어? 어? 어, 도망쳐! 어, 내가 알던 마비롱 레그 장난감이 아니잖아! 저거 너무 무서운걸! <words>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, 저거 뭐야! 어, 어, <웃음> 공장에서 나가야해요 공장빌리본 4개를 찾고 생존자가 모두 다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은 탈출은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다 갇히, 갇히게 되면 저희가 패배하게 됩니다 오! 이게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많다 이거 완전 히든상자 아님? 자, 이게 빌리본은 세번째 6번 뒷리가긴 귀여운 장난감이라면서 아 근데 생각보다 애가 공격적이더라고 약간 독침있는 오징어 같아 아니 나는 진짜 재밌게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너무 크잖아 장난감 치고 살인 기계 아님? 아 그니까 도망치자 그냥 그니까 러 빨리 도망치자고 근데, 근데 어떻게 도망칠 건데? 야! 얘들아 <웃음> 내가 가지고 <웃음> 내가 전에 가지고 놀던 허기허기 장난감보다 더 무시무시한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... <웃음> 야! m i d d 그래? 근데 너 되게 귀엽다 여기서 보니까 <웃음> 뭐래? 나 원래 귀여웠어 어 이런 큐티보이 뭐문 열고 나가 어 비밀번호? 두 번째 비밀번호? 아! 렘다 도망쳐! 문 열어! 아! 아! 아! 이것도 못 잡네. <웃음> 이거. 아, 마이클레그 좀 무섭게 생겼네. 그러니까. 저걸 장난감으로 생겼다니까. 어. <웃음> 네, 근데 여기서 어뜨, 어떻게 나가지? 지금 비니번호 두개 찾았으니까, 네두 개만 더 찾으면 되거든. 진짜? 음. 비니번호 줘봐. 음. 첫 번째 둘, 세 번째 육. 이6 야, 여기 오 이렇게 생겼구나. 음, 뭐... 안녕, 내가 외웠거든. 어차피 첫 번째 2, 세 번째 유 어, 아무래도 여긴 없는 거 같고 올라가야 될거 같아. 어, 괜찮아. 안녕! 너이 배신자야! <웃음> 너 혼자 살겠다고 문을 닫아? 내가 밤미롱 내그 여기로 데려온다! 내가 밤미롱 내가 여기로 데려온다! <웃음> <웃음> 야 들어가! 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이거 이렇게 많아? 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이 어! 뭐야? 어? 이야이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가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? 이고아 일본어가 있을 것 같은데. 들아, 다 갇혀 버렸어. 응, 중요한 게 <웃음> 아니야, 여민아. 내 손에 이게 보여? 아, 비보도네. 그렇다기다 그걸 갖고 싶어, 여민아? <웃음> 그럼 너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어? 어차피 그거 없으면은 우리 다못 나가. 나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. 그리고, 아, 근데... 어. 난 여기 나가기 싫어. 어? 미안해. 미아야, 우리 빨리 구해 줘. 야, 뒤에와뒤에 뒤에 뒤에 온다고. 지금. 미아야, 나 구해 주면 이걸 줄게. 미아야,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? Yeah. 오, 오안 살았는데 그래도? 나와. No. 음,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밀쳐, 밀쳐. 밀쳐 아, 밀쳐. 나한테 막아 밀쳐야지. 밀쳐야지. 나니까 이거 파다. 저밀치 검으로. <웃음> 빨리빨레벌 빨리, 와! 빨리, 빨리, 빨리, 우와! 야, 야. 아! <웃음> 이게 뭐 좋았어, 좋았어, 가자! <웃음> 아, <다> 리아주고 <리얼한 웃음> 왔어. 쿠하러 비... 왔는데? 아, 우리 지금 비리본 하나 남았거든. 빨리 찾아봐. 너 어, 진짜 하나밖에 안 남았어? 아. 굿. 어. 어. 그... <웃음> <웃음> Bye-bye. <laughs> 치에 <목소리> 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I'm o r 또 따라와. 안 죽어? 빨리 흐흐.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. 내 친구들 한번 구해 줄까? 한번 가서 구내구 왔어. 구해줘! 오. 구해줘! 구고 있었다고. 오, 가자. <웃음> 어디가? <웃음> 도망자 뒤로 워 귀여워! 귀여워! 귀여워! 귀여워! 귀여워! 귀여워! 귀여워! 귀여워! 귀여워! 귀여워! 귀여워! 귀여워! 면은 미쳐버린 거야. 미치는 겁나? 들어가면 되지. 어. <목소리> 오케이 나는 <웃음> <웃음> 안돼 주자 이제 야, 비번 찾았어? 비번 찾은 사람. 비 비번 찾은 사람. 다 찾은 거 아닌가? 두 번째 네 번째. 아닌가? 야, 리아야, 아까 너, 너 손바닥 줘 봐. 리아야, 아... 리아야, 손바닥... 좀 손바닥 줘 봐. 아니, 내가 빨리 나가야 돼. 빨리 나가야 돼. 봐봐, 쟤 손바닥 줘 봐. 손바닥... 아니, 너 여기도 뭐해? 아... 아... 잘못 탔어. 어, 나 꼈어. 어... 나 어떡해 어! 야 큰일 났다 야 손바닥 줘봐 손바닥 이거? 어어 너뭐뭐 뭐 있어? 무슨 색깔 있어? 나두개 있어 어! 다 찾았네 빨리 줘봐 너 야, 아까 외웠다 하지 않았어? 외웠지 근데 다 모이면 다왜 모, 모았는지 확인할라 했지 먼저 올라와 빨리 줘봐. 빨리 지금 못 줘. 그냥난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버려. 그래, 좋다. 뭐야? 나 어, 됐다 자, 첫 번째, 2두 번째, 2네 번째, 1세 번째, 0 오케이. 210, 10, 9 9 9, 9. 뭐야? 왜 이렇게 빨라? <웃음> 야왜 이렇게 많았어? 뭐 아, 이러고 어 어. 자. 가볼까 이제? 나 가볼게요. 자 어? 아, 어? <웃음> <웃음> 안돼 안돼 빨리 이거 지 얘를 밀어봐 어? 어? <웃음> 뭐야 넘어갔는데 어떻게 어떻게 어? 넘어갔잖아 <웃음> <웃음> 이게 아닌데 에, 엠엠어, 나한테 이거 있어 뭔데 투명 아 있어 오케이 좋아 저항 있다 어신속도 있어 나 몸이 이상해 어제 나안 보여 네가 빨리 일로와210 16 아니다? 뭐지? 216 뭐야? 어 야! 어? 미야 얼굴이 먹혀버렸어 얘들아 <웃음>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<웃음> 내가 아까 경험해 봤는데 기분 진짜 다었더라 얘들아! 얘들아! <웃음> <웃음> 얘들아! <웃음> 안 돼, 점프가 안 돼! 아, 됐다! 뭐야, 다 죽은 거야? 음 어떡해! 여기 있다가 밀치지 않냐. 아어나 밀치기 있어. 아, 여기 있다가, 여기 있다가, 여기 있다가 밀쳐. 아싸, 아 와, 야! 니가 밀쳐지면 어떡해! 와, 야, 뭐야! 오오오오오호나아 저런 약간 나 있어 오나 호호 이거 뭐야? 어 <목소리> 이거 한 발밖에 없어, 한 발밖에 <목소리> 오, <목소리> 오, <목소리> 아, 아, 되게 웃기네 아, 어쨌든 이렇게 공장을 탈출해서 마지막에 무기를 얻어서 마미로 헤, 레그를 물리쳤습니다 이렇게, 오랜만에 아오니조태 컨텐츠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하 해주시고, 여러분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안녕!